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요 상대방과 내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상황 속에서 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얼마나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같이 보면 너무 좋겠고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왜곡된 기억의 부분들이 요 남녀가 충돌하는 순간에 서로를 비방하거나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만 사용되고 싸움을 더 격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요 그건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내가 옆구리 찔러 절박기 식으로 데이트를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분명히 둘이 데이트를 하기는 했었나봐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에게 노력을 하기는 했었나봐요 여자친구도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라 생각을 해보려고 는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왜 충돌이 생겼을까요? 이번 주말에 나와 여자친구가 둘다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쉬는 날이죠 여자친구는 요 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할 거고요 남자친구는 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마음을 떠나서 남녀가 서로의 휴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맞다 그러다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남자는 자기가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게 그 사람의 힐링 방식이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남자인 나도 요내 여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고요 여자인 나도 요내 남자친구가 쉬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남녀가 서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남성분들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난 데이트를 해 주기는 했다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요해 주기는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인 나는 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그냥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가정해볼까요? 이제 절충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서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걸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마 내 여자친구도 요 이틀 다 같이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지만 남자친구가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하루는 쉬게 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남자도 양보했고요 여자도 양보했는데 둘의 기분이 요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와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한끗 차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요 토요일에 데이트를 했다면 요 여자친구도 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일요일에 데이트를 했다면 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남자인 내 입장에서 어차피 하루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면요. 저는 토요일에 데이트를 해주기를 권하고 싶어요. 토요일에 데이트를 해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열정적으로 잘해주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기분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남자친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토요일에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여자라면요. 내 남자친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마음을 써주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내 남자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남자인 내가 나 하루는 피곤하니까 좀 쉴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관대하게 나를 편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나도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쉴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이 날짜를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토요일을 여자친구하고 안 보내고요, 일요일날 데이트를 하기로 했을 때, 여자친구는요, 이미 나하고 토요일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조금 서운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 나도요, 여자친구가 토요일날 안 보는 것 때문에 혹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쉬면서도 난 자꾸 여자친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라고 자꾸 체크를 해보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한테 말하곤 있지만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서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날 이요 나는 쉬기는 했는데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네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요 남자친구를 쉬게 놔두긴 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요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 또 그러던 중에 내 남자친구가 나하고 데이트를 안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든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너무 나빠지거든요.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여자친구가 생각하는 남자가 쉰다는 이야기는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건데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럴 일은 별로 없거든요. 뭔가 하면서 재밌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내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게나 스스로도 불편하거든요. 내 여자친구가 서운해할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만남도 갖기는 가져야겠고 여자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거면 차라리 토요일에 애를 써서 그 사람을 위해 즐겁게 해주고 나도 즐겁다 라는 사인들을 많이 보내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쉬게 해준다면 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좋은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관대해 질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요 내 여자친구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내 여자친구가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내 여자친구를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해준다는 말이 여자에게는 이미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좋은 관계라면요 사랑한다면요 늘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인 나는 요늘 사랑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과 편하게 쉬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여자친구를 사랑해도 가끔은 나 혼자 쉬고 싶은 어떤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나도 요내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죠 근데 내 여자친구도 요 나에게 좋은 여자친구이고 싶거든요 근데 어쩌면 내가 내 여자친구를 조금 못난 여자로 못된 여자로 예민한 여자로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실은 내 여자친구가요 나를 보면서 자기를 자꾸 못된 여자로 못난 여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짜증나거든요 우리 서로는 요 서로에게 잘해줄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가끔은 요 자기 이해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어찌됐든 데이트를 하루 했는데 왜 똑같은 에너지를 쓰고 더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오히려 더 애를 쓰고 더안 좋은 감정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토요일에 데이트를 하지 않고요 내 여자친구가 불편한 기색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집에서 쉬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꼭 데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일요일에 데이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다 하더라도요 내 여자친구는 자기가 안 좋은 기운을 뿜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데이트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거예요 자기가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는 생각 근데 나는 요 열심히 노력해서 일요일날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나왔는데 여전히 꿍한 여자친구를 보면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럴 거면 내가 여기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건 어쩌면 내가 같은 노력을 늦은 타이밍에 해서 그런 마음의 흐름을 방치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노력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안 좋은 감정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더 많은 에를 쓰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보다는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조금은 아니란 마음으로 방치했다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꾸 힘들어진다면 미리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